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같은 듯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 위기가 먼저 터지더라도 경제와 금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적으로 같이 터지게 되어 있죠. 예, 근데 IMF 한국의 IMF를 보면,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다 하고 축배를 터트렸죠. 축배를 터트렸는데 돌아서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것이 실물 경제위기로 전가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위기는 경제사이클에 따라 움직이죠. 경제사이클은 상승하다가 꼭지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다가 이 사이클이 잘못되면, 잘못 엉키면 마치 전기가 합선을 일으, 일으키는 것처럼 음, 그래서 경제 순환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금융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금융사이클은 돈, 주로 부채, 유동성과 관계되는 거죠. 어, 이 금융사이클과 실물 경제사이클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금융위기든 경제위기든 경제위기는 경제사이클이 잘못되면서 관리가 잘못되면서 촉발되는 거고, 금융위기는 금융사이클이 잘못되면서 터진다, 즉 어, 촉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다르듯이 금융사이클과 경제사이클도 또한 다릅니다만 경제사이클이 잘못되면 경제위기가 터지듯이 금융사이클 관리가 잘못되면 또 금융위기가 터지고 어느 쪽이 터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쪽을 같이 전이 되면서 같이 터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국은행에서 최근 금융위기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한 것은 실물경제보다는, 즉 경제사이클보다는 금융위기의 예상을 하는 또 다른 지표, 즉 금융사이클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위기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금융사이클이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유동성이라고 하죠.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그 가운데 부채, 돈이 많이 풀리면 우리의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채 관리, 즉 유동성 관리가 잘못 되면 금융사이클이 잘 관리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즉 터지는 사태가 생긴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음, 한국의 IMF였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위기, 경제사이클은 서서히 서서히 굴러갑니다. 즉, 경제위기도 서서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융사이클, 즉,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우리가 한국의 IMF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IMF가 아주 좋은 사례였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금융위기를 경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금융사이클에 기반한 것인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강하게 경고한 금융위기, 자, 그것도 금융사이클에 기반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융위기를 경고한 금융사이클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볼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 가정, 나의 자산은 부동산, 금융, 또 금융 가운데서도 또 부동산 가운데서도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사이클 기준입니다. 2021년 지난해 3분기 실질신용갭, 갭은 차이를 뜻하죠. 갭은 차이를 뜻하는데 어떤 갭이냐면 금융사이클에서도 장기추세가 있습니다. 장기추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적인 돈은 계속 증가합니다. 자본주의는 돈의 절대량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래서 장기추세, 금융사이클의 장기추세선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지난 2021년 3분기의 실질신용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금융사이클의 장기추세선과 얼마나 최근에 민간신용, 즉 가계부채 이런 등의 등 부채가 얼마나 평균보다 많이 증가되었느냐, 상승했느냐, 이런 것들을 신용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지난 2021년 3분기 기준 5.1%라고 합니다. 음, 5.1%는 민간 신용 규모인데,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가 장기 추세선, 즉, 장기 균형 수준에서 5.1% 초과되어 있다. 이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겠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IMF가 끝나고 2000년, 2001년이죠 초반에 신용카드 사태가 있었죠 신용카드를 난발해서 그때 위기가 왔습니다 어, 신용카드 사태 때의 실질 신용갭은 3.4%밖에 되지 않았고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질 신용갭은 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금융사이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금융사이클은 음 돈이 유동성, 즉 어, 우리가 긴축, 그 다음에 유동성 확장, 어,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 자이 올라가는 상승 국면에 있는 것들이 돈이 많이 풀린 겁니다 많이 풀렸다가 또 이제 쭉꺾기죠 이게 돈이 긴축, 요즘은 돈을 회수하고 있죠 긴축, 어, 긴축선, 그 다음에 또 음, 돈을 너무 많이 긴축하면 또 경제가 어, 힘들어지니까 어느 때는 다시 돈을 풉니다, 또 긴축하죠, 또 돈을 풉니다 긴축하죠. 이렇게 돈을 풀고 다시 긴축 걷어들이고 긴축하고 이것을 하나의 순환으로 봅니다. 하나의 사이클, 금융 사이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7, 7순환, 제 7순환계에 있다고들 합니다. 금융 사이클이 많이 풀리고 내리고 많이 풀리고 내리고 하는 시점에서 80년대를 80년도부터 기준으로 할때 지금이 제 7순환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금융사이클의 제일 출순한 과정이 있다. 여기에서 앞서 우리는 실질갭이 5.1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5.1% 자, 어 가운데 이 선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어, 표시를 이렇게 해나가죠. 이게 제로입니다. 즉, 장기추세선을 평균을 제로로 보면 제로, 평균을 제로로 보면 지난 3, 4분기에 신용이,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된 퍼센트가 5.1%다. 자, 이것을 음, 지난 금융위기 IMF 때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IMF 때입니다. 어, 2000년 1월 4일 약한못미를 때니까, 어, IMF 때. IMF 때의 실질 신용 갭이 16.2% 였고요. 자, 이 3.4%는 앞서 보았던 신용카드 사태 때 실질 신용 갭. 그 다음에 4.9%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실질 음, 신용 갭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기울기로 보시면 돼요. 그림이 작아서 잘안 보시게, 안 보이시겠지만, 음, 지금 5.1% 최근, 최근의 실질 신용 계블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죠. 자, IMF 때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고, 거의 뭐, 이때는 보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죠. 수직으로. 수직으로 신용이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그냥 낙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보다 훨씬 심하죠. 이때가 IMF인데 문제는 음 최근에 지금 이 같은 실질신용갭이 아직까지 IMF 수준에 미치는 못하나 적어도 신용카드,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사이클에서요. 직전 2년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코로나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전 2년간 동안에 GDP 대비 신용. 자, 이것은 GDP는 국민 총 생산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재산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GDP에서 신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지난 2년간 얼마나 상승했느냐를 보면 최근에, 최근 2년간 GDP 대비 신용 비율 상승 폭이 무려 26.5%라고 합니다. 26.5%는 또 어느 정도 심각할까? 자, 이때 외환위기를 보면요. 외환위기 때의 직전 2년 동안의 누적 상승폭이 GDP 대비 신용, 즉 부채, 부채 상승폭이 13.4% 이때 GDP 대비 신용은 가계 신용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을 다 통틀어서 계산한 겁니다. 자, 직전 2년간 신용, 어, GDP 대비 신용 비율 상승 폭은 신용카드 사태 때는 8.9%에 불과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1.6%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 2년간에는 무려 26.5%다. 자, GDP 대비 신용 비율 상승 폭이 이렇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음, 그림에서 보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즉 돈이 많이 풀렸다가 떨어지고, 또 풀렸다가 떨어지고, 불렸다가 좀 긴축하다가 자, 이때가 2011년 정도입니다. 2011년 정도부터는 계속 계속 돈이 신용이 긴축이 되지 않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보고 있지만 확장이 되 있는데 음, 이 기울기가 확장되는 기울기가 오른쪽 끝에 보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급등 급증 크게 늘었죠. 자 크게 늘었죠. 이것이 바로 어, GDP 대비 신용의 비율 상승 폭입니다. 이 폭이 지난 2년간 26.5%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 두배 이상 가파르다라는 거죠. 다시 그림 한번 볼까요? 어, 엄청 가파르게 꺾여 올라갔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어, IMF 때가 이 지점에, IMF 때가 GDP 대비 신용 증가 폭이 이 지점이었는데 이 지점보다 지금 더 가파르다. 두배 이상 가파르다. 그래서 어, 한국은행에서 이 같은 금융사이클에 기반할 때금융위기 가능성이 증가됐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지금 이 GDP 대비 신용은 가계 신용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을 다 포함한 건데 지난 2년간 가계 신용 부분만 보면요 GDP 상승폭, GDP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GDP 상승폭보다 가계 신용폭이 무려 1 5 8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지난 2년간 GDP 대비 가계 신용이 100 이상 증가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호주가 120.5% 캐나다가 1 0 8 4로세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세 나라의 한국 그러니까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지난 2년간 GDP 상승폭 대비 즉 돈을, 나라가 돈을 벌어들인 그 상승폭 대비 신용이 늘어난, 부채가 늘어난, 특히 가계 신용, 가계 부채가 늘어난 폭이 100을 넣어 초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같은 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 경제위기로 바로 증가되고, 또 경제위기가 터져도 금융위기로 바로 증가되죠. 돈과 경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금융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IMF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자산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부채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의 GDP 대비 가계 신용 또 기업 신용을 포함한 전체 신용 비율을 보면서 한국은행에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내 가정 내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겠죠 자산과 부채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부채는 어떤 것이 있죠 뭐 가장 많은 큰 부채가 부동산 담보 대출 그다음에 신용 대출이 있겠죠 어쨌든 만약의 경우에 내가 가진 자산이 만약의 경우 부채보다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많아야 될까요? 최소한 만약의 경우 부채를 다 갚고도 갚고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은 주거는 확보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한 1, 2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긴급 예비 자금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만약의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되죠. 만약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한 순간에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출을 줄이는 것, 자 그런 노력들이 자산 부채 균형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 자 그것들이 필요하겠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균형입니다. 자산 속에서도 우리가 부동산과 금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 금융위기나, 뭐, 경제위기도 마찬가지로 닥치면 가장 크게 타격을, 타격을 입는 곳은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우리가 개인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등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금융의 자산 균형이 중요하다. 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노후에 부동산 비중이 20%, 금융비중이 80%라고 잘 알려져 있죠. 반대로 한국은 부동산이 80%, 금융의 20%.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에 상당히 취약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균형 주거용 부동산, 레지던스라고 하죠.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또 상업용, 상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이쪽도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 주거용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는, 살아야 되는 자산이니까 어, 상업용 자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죠. 반대로 상업용 자산은 만약의 경우에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또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면 음, 그래서 조금 위험스럽다 할 때에는 부동산 자산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것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두 번째는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도 균형이 필요하다 음, 이 금융위기는 가능성은 있지만 또 언제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채권행 자산 은행 예금 같은 것이 채권행 자산이죠 이 채권행 자산에 또몰빵에 놓는 것도 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죠. 또 반대로 주식형 자산에 몰빵되어 있는 것도 또 위험에 과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을 서로 합쳐놓은 중립형 자산들이 있죠. 예데뭐 배당형 상품이라든지 배당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본은 저변동성, 변동은 되지만 훨씬 적게 변동이 되고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 이제 중립형 자산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런 때는 금융자산도 균형이 중요하다. 주식형 자산, 중립형 자산, 채권형 자산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을 어떤 비율로 가져갈까 하는 것은 개인, 즉각 가정의 전체적인 재정현황과 또 어, 투자자분의 투자 성향이나 태도 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균형이 사실 균형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굳이 금융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와 관계없이 균형은 늘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경제는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자그 이유와 내용은 어, 경제 사이클이 아니라 금융 사이클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공부를 함께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적인 자산균형, 그 다음에 부동산균형, 그 다음에